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웃음> 그리고 솔직하게 저는 이제 팀을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선비님 같은 경우는 약간 투톱을 쓰신다기보다도 그냥 저랑 비슷하게 쓰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투톱으로 쓰셔가지고 자 LW, LW 올려주고 그냥 CDM으로 두명 이렇게 해서 센터백. 이 가지고 이렇게 봐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중미 중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424로 보시는게 훨씬 좋을 것 같긴해요 요즘 들어서 대한민국 보고 있으면 수비적인 부분보다 공격적인 부분이 훨씬 잘되는게 좋기 때문에 음수아레스가 이렇게 있는데 수아레스는 나중에 파시면 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공격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떠신가요 선배님 네 이렇게 한번 봐서 일단은 솔직히 주맨이랑 박주영 주맨 부터 시작해 와 아, 잠깐만 그냥 스쿼드 메이커부터 바로 짜자 그냥 바로 살 생각부터 하지 말고 스쿼드 메이커로 해서 424 해가지고 주맨 박주영 솔직하게 4카사도 돼 오카는 솔직하좀 무리거든요 200억이라서 오카는 솔직하게 무리고 사카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황의조 황의조 여기서 오카 가지고 여기 어차피 차분 차분 무조건이고 알창 이제 손흥민 손흥민 무조건이고 손흥민같은경우는 솔직하게 800억있으시면 토치3카로 가자 토치3카 좋을것같고 그 다음에 심같은경우는 기성용 기성용을 내가 이걸로 쓰고있었다 이기 속룡으로 고 여기 유상철 왜냐면 진짜 기그바가 겁나 좋아요 진짜 오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홍철 홍철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게 제일 근본이라서 이거 가지고 차두리 차두리가 한 6카 정도 가지고 김민재 솔직히 제 팀이랑 살짝 다를 바 없긴 한데 김민재랑 김태환 김태환 이거로다가 5카 딱 가지고 골키퍼인데 골키퍼 솔직히 사람들이 이범령을 진짜 많이 추천하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근데 2번령 급여가 17이잖아요 저 솔직히 여기서 개인적으로 진짜 거짓말 안 지고 2번령 쓰시지 마시고 차라리 돈나룻마를 추천드릴게 여기에서는 찐 대한민국보다 차라리 돈나룻마로 가가지고 급여, 급여는 급여 솔직히 이 정도인데 급여 솔직히 뭐 따르게 크루투아 쓰셔도 되고 한데 여기서 돈나룻마를 가는 이유가 솔직히 1정도씩은 다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케미를 다 못받아 11케미를 못받는데 10케미를 받을 수 있어 10케미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진짜로 차라리 돈나룸마 가는게 수비 진짜 겁나 좋아요 골키퍼로서 이범령을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이건 솔직히 선비님 선택사항이라가지고 음 만약에 골키퍼 돈나룸마 싫으시다 크로토아나 이런 친구들 상관없긴 한데 그냥 나는 한국인으로 가고 싶다 싶으시다면 한국인으로 바꿔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써봐서 아는거야 이거는 조현우 별로예요 진짜로 조현우 저거 써봤는데 조현우 갈 바에는 이범령 가는데 근데 이범령 갈 바에는 돈나름마가 훨씬 나 진짜로 한국인 오케이 한국인으로 하신다면 이범령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오케이 한국인 가시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범령으로 가야돼 그러면 이범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대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3카정도 봐주고 음 조현우가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근데 솔직하게 ZD라는지 이런 것들 잘못 막아 솔직히 조현우 좋긴 한데 ZD라는지 중걸슈팅이 근데 웬만해서 다 먹히더라고 제가 저번에 써봤는데 근데 이제 그 같은 경우 훈련코치로 어떻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실 수도 있어 그렇다면은 한번 훈련코치를 넣어서 해보죠 그러면은 음 근데 어차피 근데 준분이 이거 원하시는 거라가지고 저도 물론 조현우가 좋아요 현실에서 저도 조현우를 솔직하게 밀고있어 조현우가 좋아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여기 피파 안에서는 조현우가 답답해요 솔직하게 물론 저도 조현우를 밀어 음 근데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김태환 어 이건 안되겠다 급여가 너무 안되니까 어, 차범근 말고 다른 선수 황희찬이나 박지성으로 황희찬이나 박지성? 황희찬 같은 경우는 약발이 사명이 한데 근데 이제 역크로스를 안 날린다는 가정하여 황희찬을 이길 만한 선수가 없긴 한요 근데 이제 황희찬 같은 경우는 크로스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만약에 컵백 같은 그런 느낌으로하신다면 황희찬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뭔가 차분보다는 나는 약간 김성으로 박지성을 원한다. 하신다면은 박지성이 더 작긴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크로스 잘 아시면은 황희찬이 낫긴 해 솔직히 얘기하면 황희찬이 이길 선수 없긴 해 그러면 한번만 비교를 좀 들어갑시다 황희찬이랑 아 근데 뭘 아시네 황희찬이랑 박지성 이런거 좋지 8카는 힘들 것 같고, 한 7카 정도? 솔 속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황희찬을 이길 만한 선수가 없긴 해.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몸싸움 13에다가 점프랑 헤더적인 부분도 솔직히 황희찬이 미쳤거든요? 속력으로 솔직히 희찬이 쓸만해요. 어, 공격적인 부분으로. 솔직히 황희찬쓰죠 오케이 와 나는 황희찬 나 진짜 오랜만에 써본다 7 카는 힘들고 한 5칸 정도로 봐야겠다 오케이 해서 20억 정도는 보는 걸로 하는데 근데 5카쓸 바에는 여기 이제 5 카를 데리고 올수 있는 수가 없네 어 있을 수가 없네 오케이, 희찬이 오카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조연으로 오카로 쓰기에도 이게 힘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카 쓰고, 해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킵을 할게요. 음. 차돌이는 여기 넣어야 돼요. 어. 왜냐면은 요즘은 진짜 저도 웬만해선 차돌이를 얼비나 이런 데로 쓰고 싶은데, 차돌이 여기 넣어야 돼요. 센터백으로서 차돌이는 진짜 미쳤어요. 아, 이것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한데 보여드릴게요. 차두리가 센터백으로 저가 이제 여기 넣었잖아요. 116이 나오거든요. 6화로. 근데 케미 다 받고 하면은 한이 정도 키면 나올 거거든요. 한요 정도. 음, 그래서, 속력적인 부분이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솔직히, 네. 차돌이 무조건 넣어야 되죠. 음.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수비로서는 차돌을 여기 넣는 게 맞아요. 음. 넣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유상철이랑, 기송룡 이렇게 있고, 주맨이랑, 황희조, 그 다음에, 이제, 흥민이 있고, 황희찬. 솔직히 재밌겠다 이렇게 있으면 황희찬이 그냥 이제 황희찬한테 패스 살짝 주면서 이제 딱딱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나가 딱 해주고 그러면 이제 어디 또 불편하신 곳이 있으신가? 아 솔직히 이거 홍철을 홍철을 살짝 바꿔도 되겠다 홍철 살짝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어. 홍철이랑 김태환이랑 홍철을 살짝 토치로 바꿔주고 김태환을 yeah. 이거 말고 아 아니 급여가 왜 이렇게 높아지냐 11K를 놓고 홍철이를 살짝만 더 높게 할까? 아니다 딱 이렇게 해서 딱208 맞추는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또돈더 많이 버시고 하시면은 그때 이제 손흥민을 올린다 이제 해가지고 좀더 보시면 될것 같고 김태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여기서 티어 이거 더 올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고 있으면.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가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딱 이제 5억 정도를 차익을 놔둬놓고, 이렇게 이제 바로 구매를 할수 있게끔 딱 하는데, 이제 김민재가 아마 바로 구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긴 한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일단 차두리 6화. 아니다, 그냥 6화랑 이런건다 해놓자. 차두리, 박주영. 박카 손흥민, 21 토치 3카, 황희조, 황희조가 아까 5카였나 6카였나, 5카, 황희조 5카, 그다음에 이제 황희찬, 아니 뭐 황선홍이면 봐 황희찬. 상희찬 유카 유상철 아니 어, 이거 진짜 제 팀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지리겠는데 진짜로 미쳤겠는데 유상철 오카 가지고 비성용 비송용 오카 홍철 와, 저 홍철 진짜 기대된다. 19 토츠 홍철, 아, 야, 생제였네? 아, 19 토츠 홍철이가 애매한데? 홍철이 그냥 K19로 가질래요? K19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이거 오카랑 이거 오카랑 솔직하게 이거 솔직히 이쪽이 더 낫긴 한데 근데 이쪽보다도 오른쪽도 솔직히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왼쪽이 몸싸움이 좀더 미쳤긴 했는데 솔직히 했는 속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어 음. 그래서 솔직히 이걸로 가고 아 그리고 잠깐만 기속룡이 다른 시즌이라고요? 아 다른 시즌이네? 오케이 아 이거 이름 치는게 어려워 이거 오카에서 김민재 딱해가지고 김민재도 오카 넣어주고 그럼 지금까지 누구한거야? 홍철이랑 김민재 차돌이 그 다음에 이제 김태환 21KL 아닌데 아 이거지 와 이건 뭔데 이렇게 조현우 이렇게 되면 조현우 5카로 올릴 수 없나? 안되겠네 잠깐만 김민재를 6카로 말고 5카로 해서 조현우를 5카로 만들어준다. 아 이건 좀 애매하네. 음. 차라리 김민재 6카가 훨씬 낫겠다. 김민재 6카로 해주고 조현우 4카에다가 다 완성됐죠? 이제 해주고 유상철은 박주영 다 해주고 기성용 조현우. 다 됐고, 이제 한번 사봅시다, 어. 손흥민이랑 딱 이제 해주고. 그고 여기서 남은 돈으로다가 바로 그걸 하는 거거든요. 바로 구매를 하는거지 남은 돈으로 됐다 한 이제 50억 정도가 이게 그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구매를 아까 전에 남았었는데 한번 할게요. 유상철 이런 친구들 바로 해주고, 애네도 그냥 바로 해주고, 손흥민. 손흥민 진짜 예상 외로 좀 선전하는데 바로 구매를 일단은 해주고. 아니다 손흥민 일단 아토 넣자 가격 보면 너무 커. 그냥 바로 구매할까요? 선민님, 그냥 바로 구매를 할까? 2007... 그 뭐야? 270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정도면 살만하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어떤 것같아 선민님. 진짜 토치 상카는 와. 오케이. 다 구매 완료했거든요? 오케이 팀이 이제 뭐다 만들어줬고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얼터베 정발로 채워주고 주맨 넣어주고 오케이 팀와 겁나 이쁘다 진짜 황희창 오른발 재미로 딱 해주고 기성용이랑 이제 김민재 차둠 딱 해주면서 수비적인 부분 다 갖춰주고. 근데 차돌이가 솔직히 만약 여기에서 황희찬 말고 만약 차범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랬으면은 아버지와 아들 이래가지고 케미 하나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솔직하게 그거 같은 경우는 뭐 1, 2 차이라서, 물론 차돌이 같은 경우 는 1, 2 차이가 좀 크긴 하지만, 이 정도면 솔직하게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도까지 다 채워주면은 이제 여기서 미쳤겠거든요? 이제 팀전술이랑 이런 것들 좀 봐주고, 4번에다가 제 전술 좀 맞출게요. 4번은 아닌 것 같아서. 훈련 코치까다받을게요 음. 아, 내가 4번에다가 겠구나 오케이. 일단 이것도 뒤침에다가 이렇게 하고. 포메이션을 다 바꿔야겠네. 아이고. 선흥민에다가, 방희찬. 그 다음에, 이제 기성용이랑 유상철이랑 이렇게, 아, 이렇게 해주고, CDM에 놔두기보다 CM에 놔둘게요. 이두 층은 c m 이 훨씬 나아서, 수비적인 부분도 솔직히 두 개가 괜찮거든. 그 다음에 개인전술 다시 유침해주고 균형 잡힌 진투지원 공격 넣어주고 넓은 지역을띄워주는 그런 느낌 필요하고 생각해주고 와 얘는 그냥 진짜 미쳤지 희찬이도 희찬이는 약간 아이선냥의 기본 수비지원 얘는 이제 수비 그렇지 잘돼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균형 잡힌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기속룡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공격적으로 좀 해주고 그냥 균형 잡힌으로 둘이 좀 해주고, 야 수비적인 느낌. 딱요렇게어딱 봐주고, 그다음에 훈련코치도 받을라 했으니까 훈련코치까지 받으려면은 훈련코치 같은 경우는 능몸이랑 와 잠깐만 좀 되어 있는데 뿅이랑 능몸.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박주영한테 주고 심패침에다가 능몸 이거 같은 경우는 손흥민 어좀잘 짜셨는데 어그 다음에 슬라임태클이랑 몸싸움 같은 경우는 슬라임태클은 별로 안할거고 야이 정도면 아, 근데 진짜 부럽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선민님 그 다음에 침투요청에 직각받으니란 몸싸움은 뭐황희전한테 주고 음. 냉몸이랑 재정비? 그런 것들보다도 침투요청이랑 근거 이슈어그 다음은 애매한데? 그냥 그다음에 이제 황희찬한테 이런 것들 주고 아니다 요거 주면 되겠다 요거 주고 그다음부터는 좀 애매하네요. 이런 건 이제 기성용 주고. 아니다. 이거는 김민지한테 주자. 김민지한테 주고 가마차기 방어랑 프리킥 방어? 가마차기랑 프리킥 방어는 그다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근데 필요하긴 하다. 골기퍼가 없으면 배정 좀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그다지. 하셈. 근데 뭐 공격이 다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필요 없긴 하고. 그 다음은 뭐 별로 없어요. 어. 솔직히 뭐 넣을 애가 없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채용팀이란지 이런 애들 나중에 더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와, 팀 근데 진짜 미쳤다. 어. 황희찬이랑 손흥민. 이렇게 좀 수비적인 부분 다 해주고. 아, LWB로 가있었네? 일 b 로가지고그 다음에 감독까지, 4이사 감독으로 다가딱 맞춰드릴게요 어, 홍명보가 딱 느낌이 좋긴 한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는게 더나아가지고 감독은 저 받으면 좋거든요, 4이사 솔직하게 여기서 저는 슈청 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침투 능력이랑 딱 줘서 요런 느낌으로 나가.